멋있네요. <웃음> 잘하셨어요. 공주님, 공주님. 저는 애사공주예요. <웃음> 너무 이쁘다. 엄마 봐봐. 검사님, 넣어줘. 응? 검이넣어주 아이고, <도> 너무 어. 가깝다. 뛰어고해 <목소리> 아, 뭐야? 뭘까? 이리 봐봐 아, 아니야. 나는 오? 어? 타명펜인펜 같은 거. 아! 아! 오마이갓! <웃음> 뭐야. <웃음> 뭐야, 갑자기? <웃음> 오마이갓은 무슨 가이야 세게 뽑는 거야? 노란색을? 노란색을 세게 빼. 하나, 둘, 셋. 우와! 우와. 음. 하나, 둘, 셋. 같 어, 세게. 우와. 이거. 어. 어. 어. 어. 어. 이 바나나, <웃음> 이거 이거 머리띠 되게 특이하다 왕왕 같기도 하고 좀무보쁘다품제니고추 <웃음> 왜? 네! 네! 이거는 해리, 해리가 못 먹어요. 이게 마트 사탕 아니면 못 먹어서 잘 먹겠습니다. 와. 응, 이렇게. 응. 응. 고얼하고 아, 있다. 응, 다다 <놈이> w Yeah.